네, 나나 자이가 엄마랑 같은데, 예만네 네, 잘 놀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우와, 다 알아듣네? 아이쿠야. 아이쿠, 아고아이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 클로바, hey, TV 켜줘. 이 뭐고? 이거 멋있다. 안녕. 헤이 클로바, 에어컨 틀어줘.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클로바. Hey, 근데, 그런데 너는 뭐 먹고 사다? 당신의 친구안 돼! 내가 나였 거야! 인지... 해그러버! 결혼했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처럼 보람찬 일도 없죠 해그러버! 사랑이가 영어로 뭐야? 집어든 러브 러브 하는 음식은 뭐야? 뭐야 저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이 많이 있으시군요 볼륨을! 음. 팔로 조절해줘 시작할게요. 우와 동화책이 나오네 무슨 동화책 나올까? 하나언니가 읽어주는 신나는 동화나라 어? 친구들 어? 어? 안녕! 하나언니 김수연이야 이번에 읽어줄 동화책은 흥부놀부 홍보들우응 동네 노영재 이야기 안 해? 재에게기는 맞아 맞아 맞아 친구 장태의 응? 친구 응.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을 도와주려면 헨젤과 그레텔 안... 어. 이름을 알고 있어 시작할게요 신기해어 시... <웃음> 클로버 스탑 퀴즈 라디오 시작해 줘 안녕 친구들 제 이름은 클로버예요 랑 동물이랑 퀴즈를 하러 왔구나 여러 이서 함께 다니는 동물인가요? 아이고 네. 네, 친구 오늘 즐거웠나요? 아또 <웃음> 놀고 싶을 땐 에이코다 떠나요 시작해 줘. 아이코봇 떠나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아이코다 떠나네.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그럼 안녕. 엄마. 엄마. 엄마. 크로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왜? 해클로바 hey, 퀴즈 라디오 시작해줘 <웃음> 눈물이 안나 테리야 테리에 눈물이 안나 어떡하지? 아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 와... 다시 나타났잖아 테리야 다시 나타났어 해클로바 hey, 퀴즈 라디오 시작해줘 <웃음> <웃음> 안녕 친구들 제 이름은 클로바예요